오늘은 4월 2 2일 2021년 오후 오전 11시 40분 어제의 과음으로 늦은 모닝커피가 된 시간 기가 막히는 날씨 저희 또 도와들 밥을 또치 먹고 있고 에이? 자 들어가 볼까 여기는 로비였는데 집으로 바꾸자는. 아, 날씨 좋고. 응. 어제 이방하고 한 친구. 외웨덴 친구. 로비가 집으로 변신 중. 하나가 똥피고 있어 지금. 두달때 텐트 치고 있는 친구. 아, 또 라이브 금자리 통통이 사자가 되어가면 통통이 오케이. 좋지 한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또 하루가 뒤로 가봐야지 배꼽이 움직여야지 뒤로 엉망이야 아직 배꼽이 한 입을 벗어낼고 여기 느껴있는 배꼽아 로마아이 <웃음> 어, 여러분들, 벌써 들어갔네, 다 먹고. 오늘도 멋지게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. 자, 어디서? 꽃장세먼 게스트 하우스에서의.